네, 이번 시간에는 이펙트와 트랜지션, 그리고 클립 리타이밍 이라고 하는 속도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할 것은 우선 클립에 원하는 이펙트를 적용할 거고요. 한 클립에 두개 이상의 이펙트를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된 이펙트를 제거해 보고요. 이펙트의 설정 값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펙트와 트랜지션은 붙어 있는데요. 화면에서 8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펙트는 네모가 두개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트랜지션은 나비 넥테인 모양처럼 생겼죠? 이펙트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상위 메뉴와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이펙트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펙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서치를 눌러서 원하는 이펙트를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펙트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펙트를 적용하고 싶으시면 내가 효과를 넣고 싶은 클립을 클릭해 주시고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플레이 헤드를 해당 클립 위로 위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 배운 것처럼 우측에 이펙트를 눌러 주시고요 자, 이것들을 누를 때마다 어, 지금 오른쪽에 있는 하위 메뉴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펙트를 한 번에 찾고 싶으시면 항상 올로 해주시고 서치해서 보케를 한번 넣어 볼게요. Bo까지 눌러주니까 보케랜덤이라는 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심하실 점은 서치를 하고 나신 후에는 항상 여기에 있는 단어를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른 효과들은 보이지 않죠? 지웠습니다. 저는 l i g h 중에 어떤 효과를 주고 싶은데요. 이 효과들을 일일이 다 적용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빼는 과정이 좀 번거롭죠 그래서 파이널컷프로는 스키머 기능을 통해서 효과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네, 제일 처음 컷그 다음에 아우라 그 다음에 블룸 그 다음 하이라이트 각각의 효과들을 스키머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간지 미리 확인할 수 있죠 우선 저는 이제 컬러에서 스피아 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립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스피아라는 글자를 클릭한 상태로 쭉 끌고 와서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순간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효과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라이트에서 알티팩츠라는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잡고 드래그 앤 드롭 놓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효과를 두 개를 줬는데요. 어, 생각해 보니까 세피아 톤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세피아 톤만 지우고 싶은데요. 우리가 앞에 작업을 두번 했기 때문에 커맨드 Z를 두번 누르면 세피아가 물론 빠지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되면 아키페처라는 이런 효과도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화면 우측 상단에 인스펙터 창을 한번 눌러 주겠습니다. 네, 지금 이와 같이 생겼고요 클릭을 딱 하시면 오른쪽에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 창에 내가 넣었던 이펙트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여기서 세피아를 지울 거기 때문에 원하는 세피아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세피아 톤은 빠지고 알티팩트라는 이런 효과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효과의 강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알티팩스좀 진하게 할 것인지 효과를 연하게 할 것인지 사용하시고요. 블러 어먼트를 이용해서 방울이 좀더 선명하게 혹은 흐릿하게 나오는 것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색깔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효과를 줄수 있고요. 이제 각각의 효과들은 어,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플레이들을 위에 위치시키시고 효과를 주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효과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하기가 참 어렵죠 네 지금까지 이펙트를 한번 적용해 보고 또 해당 이펙트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 그리고 설정값을 변경해 봤습니다 다 트랜지션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트랜지션의 개념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트랜지션을 적용하고 제거 듀레이션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트랜지션은 이펙터와 다르게 클립 두개 사이에 적용되는 효과를 뜻합니다 우선 앞에 클립과 뒤에 클립이 필요한데요 앞에 클립에서는 뒷부분에 여분의 공간 뒤에 클립에서는 앞에 여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0초에서 10초까지 촬영된 영상을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0에서 6초 그래서 뒤에서 한 4초 정도의 여분의 공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야 되고요. 뒤에 클립은 0에서 10초가 아니고 4에서 10초 정도 그럼 두 클립은 4초 정도 겹칠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혹시 핸들 구간이 충분하지 않경우에는요 트랜지션을 강제로 적용할 경우 좌측과 같은 경고창이 뜹니다. 적용은 가능하지만 앞뒤 클립의 길이가 조금 줄어들고요. 생각보다 긴 트랜지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트랜지션을 적용하고 트랜지션 구간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마우스 커서를 좌우로 움직이다가 왼쪽 그림처럼 보이실 때 클릭을 한 상태로 왼쪽 오른쪽으로 당기시면 뒷부분이 조금 줄어들거나 앞부분이 조금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전체 길이가 1초 정도로 세팅되어 있는데요. 좀더 길게 주고 싶으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괄로가 생겼을 때 잡고 당기시면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식전빵과 스파게트 사이에 이제 트랜지션을 적용할 건데요. 트랜지션은 화면 우측에 나비 넥타이 모양 예전에 말씀드렸죠. 나비 넥타이 모양을 클릭하셔서 효과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가우시안 블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우시안 블러의 약자 GAU 입력해 주시고요 이펙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음, 잡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심하실 점은 여기 놓으시면 안되고 여기 놓으시면 안되고 딱 중간에 놓으셔야 되는데요 딱 놓는 순간 저는 이와 같은 경고창이 뜹니다 이는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미디어 핸들 구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한번 크리에이트 트랜지션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크리에이트 트랜지션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적용을 하니까 조금 줄어들면서 효과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항상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회색 띠 위에서 조금 앞부분에서 음, 플레이 를 놔두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회색 띠를 클릭하시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클립이 핸들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이렇게 트리밍이 될수 있게끔 커서를 바꿔주시고요 오른쪽으로 당기면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쪽에 보시면 왼쪽 사진에서 필름에 구멍처럼 보이는 거, 그림이 보이시죠 이럴 경우에는 더 이상 뒤에 영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클립도 제가 잡고 당기니까 왼쪽에 필름 홀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 클립과 뒷 클립은 둘다 미디어 핸들이 없는 그런 상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타임라인에서도 뒤쪽에 있는 클립에 빨간색 괄호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조금 오른쪽 당겨 가지고 미디어 구간이 생기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클립도 뒤로 당기니까 더 이상 안 되죠. 그래서 왼쪽으로 당기니까 이렇게 노란색이 생기고요. 이는 미디어 핸들 구간이 생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제가 앞부분과 뒷부분에 충분하게 미디어 핸들 구간을 만들어 주고요. 이는 더블 클릭했었을 때또 확인이 가능해요. 그럼 위쪽에 이만큼의 미디어 핸들 구간, 밑에 쪽은 이만큼의 핸들 구간이고요. 다시 원상 복구하고 싶으시면 중간에 있는 네모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가우시안 블러를 한번더 적용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 놓아주시고요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 음 빵은 조금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스파게티는 좀 길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핸들 구간의 지점을 조금 변경할 건데요 이때는 마우스 커서 모양을 잘 봐주세요 회색 뒤 위로 마우스 커서를 중간쯤에 딱 올렸을 때 좌우로 괄호가 생기는 것이 보이시죠 이때 잡고 오른쪽으로 자, 괄호가 생겼을 때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당기시면 이렇게 트랜지션이 시작되는 구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트랜지션 길이가 너무 짧다고 라 생각되실 경우에는 이회색 뒤에 왼쪽 혹은 오른쪽에 마우스 컷을 살짝 올렸을 때 이렇게 괄호가 생겼을 경우에 잡고 당기시면 좀 길어지고 또 짧아집니다 더 이상 안 드러나는 거는 앞에 클립에 핸들 구간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이죠 네, 지금까지 트랜지션을 적용해 보고 그 다음에 제거 그리고 길이 조절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리타이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립의 속도를 뜻하고요. 동영상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6번에 있는 버튼을 잘 살펴봐주세요. 여기에는 3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리타이밍 버튼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리타이밍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른쪽 그림처럼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슬로우, 패스트, 그 다음에 노멀 이 있는데 더 많은 메뉴들도 보이시죠?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슬로우나 패스트를 적용하면 왼쪽 그림처럼 생긴 띠가 생기는데요 이때 길이를 조절하고 싶으면 마우스 컷에서 살짝 올려서 시계 표시가 나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클립 전체 길이를 조절하는 것인지 리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리타이밍은 오른쪽에 있는 트랜지션 그리고 이펙트의 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펙트 트랜지션 창을 닫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뷰어 왼쪽 밑에 3개의 버튼 중에 오른쪽에 있는 시계 표시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누르면 이와 같이 슬로우 패스트 그 다음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지금 슬로우를 먼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원래 영상의 속도를 잘 아셔야 돼요. 물을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슬로우를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50% 클릭해 주시면 위에 이와 같은 띠가 생기고 물이 천천히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클릭하시고 패스트를 정해 볼게요. 2 곱하기 2배속이죠. 자 플레이를 하니까 물이 엄청 빠르게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렇게 두 배속 혹은 50%의 속도로 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좀더 세밀하게 조절하고 싶으시면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우스 커서를 이띠의 오른쪽에 올렸을 때 이와 같이 시계 표시가 뜨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예, 잡고 오른쪽, 백보다 작아지면 슬로우, 백보다 높아지면 이제 페스트가 적용이 되죠 자 그리고 적용을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원래 속도가 좀 어울리겠다 싶으시면 노멀 원래 속도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시계 표시 눌러주시고요 노멀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다른 클립도 노멀이고 노멀인데 지금 두 번째 클립만 노멀 적용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효과를 적용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노멀이라는 띠를 감추고 싶어요. 자, 이와 같은 띠를 없애고 싶으시면 다시 시계 표시 눌러주시고요. Hide Retime Editor 단축키는 Command R이네요. 눌러주시면 지금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띠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간단한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클립의 속도를 제어하는 것은 컴퓨터에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작업들을 하다가 클립 리타이밍을 하는 경우에는 컴퓨터가 조금 느려지고 그 실제로 영상이 플레이 될때 뚝뚝 끊기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보기가 좀 뚝뚝 끊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상을 출력했을 었 때는 뚝뚝 끊기는 현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클립 리타이밍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3강 이펙트 트랜지션 리타이밍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텍스트, 제너레이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영상제작소업메미디였습니다